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 기자 연애의 맛 김종민과 한 미나가 101연애 계약 종료를 앞두고 또한번위 길을 맞이한다. 8일 방송되는 연애의 맛파회에서는 101계약 연애의 끝자락에 선 김종민 황미나 커플이 다시 한번 갈등을 겪는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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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냈다. 이에 반해 김정민에 대한 마음이 커져버린 황미나는 진. 구에게 속상했던 답답한 속내를 털어놓던 끝에 결국 오빠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라며 혼자 결론을 내버렸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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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9 타깃 시청률 1.03 3 닐슨 코리아 유 려방송 가구 수도권 기준 를 기록 폭발적인 시청률 상승 셀를 보였다 특히 그토록 바라던 황미나와의 1박 2일 여행을 떠난 김종민이 황미나가 장장 4시간에 걸쳐 완성한 깜짝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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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파티 후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의 얼굴에 손수팻을 붙여주는 황미나의 케어를 받던 김종민은 다음날 아진 모닝 수영을 제안하며 설레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날 부지런히 일어나 준비를 끝마친 황미나는 김종민을 깨워 문인물과 면역력에 좋은 꿀을 챙겨주는 모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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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입수 전문 김종민을 따라 꽁꽁 싸매고 있던 가운을 벗은 황미나가 완벽한 수연복 자태를 뽐내며 등장하자 김종민은 입을 다물지 못했던 터. 이어 김종민은 황미나에게 배영을 가르쳐주기 위해 일 명공주님 만기 자세를 시전하는 상남자의 매력까지 발산했다. 두 사람의 달달한 분위기의 스튜디오에 첫 출동한 신지가 급기야 못 보겠다며 눈을 가려버리는 해프닝도벌 어졌다. 하지만 이후 펜션 마당 캠핑장에서 맥주 한잔하며 일다. 2일 여행의 마지막 밤을 마무리하기로 한두 사람에게 김장감이 휘몰아쳤다. 김종민이 황미나에게 자신이 부른 리메이크곡 해바라기 행복을 주는 사람을 들려주자. 감동한 듯 가만히 노래를 듣던 황미나가 나한테 불러주는 것 같잖아 라며 눈시울을 붉혔던 것. 이어 황미나는 오빠가 나한테 다가오는 것보다는 멈춰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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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를 보이고 있는 두 사람의 스토리는 어떻게 전개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작진은 1박 2일 여행으로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던 종미나 커플이 갑자기 심각해진 분위기가 되면서 현장도 긴장감이 감돌았다며 첫 만남과 동시에 공식 커플 이호가된 종미나 커플이 서로 다른 연애 속도를 어떻게 맞춰나가게 될지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두 사람은 이전에도 이태원 데이트를 즐기며 김종민과의 연애를 숨기지 않았다. 첫 만남부터 오늘 일을 임을 공식 선언했던 두 사람은 데이트마다 달달함을 풍기며 보는 이들의 설렘을 유달했다. 첫날 두 사람이 맛있는 식사를 즐기던 로맨틱한 레스토랑은 이태원에 위치한 비맛집으로 알려졌다. 남산타워가 정중앙에 보여 전망도 좋고 테라스에는 꽃들로 가득해 아름다운 데이트를 즐길 수 있다. 저녁에 찾은 루프탑은 노을 전경이 아름다운 이태원의 엘 와인바이다. 배우 유연석이 운영하는 곳으로 유명한 이곳 루프탑에서 두 사람은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시원한 맥주를 마셨다. 특히 솔로 4년차 스스로를 연애 바보라고 칭한 김종 미는 황미나와 데이트 전 장르별 연애 서적을 성렵하는가 하면 코요텔 멤버 신지에게 전화까지 걸어 조언을 구하라 는등 열성을 보였다. 황민아가 데이트 장소인 박물관에 나타나자 김종민은 거무 이쁘다며 황민아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후에도 약간 심쿵하다. 우리 오늘부터 일을 일하며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등 전에 없던 직진남의 행보를 보여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았다.